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연애의 스킬이 좋고 인물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과 자주 만나며 결혼까지 이어진 사람들이 많지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연애결혼이 아닌 매매혼으로 신부감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물론 매매혼을 하는 남자들의 와꾸가 모두 시파타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살아오며 겪어본 사람들을 보면 국내 결혼을 하는 남자와 여자의 외모 차이보다 매매혼을 통해 결혼하는 사람들의 남녀 외모지수가 더 크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을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을 주 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매매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이 영상을 보고 한국 여자가 돈을 더 밝히니 뭐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돈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는 국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특성을 따라가는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대에 가셔서 놓으시면 될 듯하고 이번 이야기는 한국인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매매혼을 시키는 베트남 부모들 중 일부 아니 그냥 소수라고 칩시다. 극소수. 극소수의 부모들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자식을 낳음에 있어서 자신들이 선택하는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종족번식의 욕구로 인해 낳아놓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나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대체로 베트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서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지역 사람들은 같은 베트남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 자기 딸을 판매하듯이 결혼을 시켜 매달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글들이죠. 마치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다. 그리고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은 3일에 한 끼를 먹는다 시게 세뇌교육을 시키듯이 그들이 그러한 식으로 세뇌교육을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트남이라는 국가는 과거 외국인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기에 우리가 가난한 것은 모두 외국인들 탓이라는 식으로 외국인들을 적대시하는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딸들에게는 자기 가족인 아빠와 오빠 그리고 남동생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사기꾼이니 무조건 결혼을 한 다음에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만약 돈을 준다 하면 떡을 같이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떡값으로 받은 돈은 모두 부모에게 바쳐야 한다고 교육을 시키고 선물로 받은 것은 현금화를 하기 쉬운 핸드폰이나 오토바이 등을 요구하여 되팔아버린 다음 자기들에게 가져오라는 말을 하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딸들에게 돈을 벌게 하여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로 가라오케나 클럽의 도우미로 일을 하는 자신의 딸을 아빠가 오토바이로 태워 출근을 시키고 퇴근할 때는 손님과 이차를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손님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여 그 돈으로 오라고 하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남자에게 선물로 핸드폰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뺏어서 아빠가 쓰거나 혹은 팔아오라고 한 다음에 되판돈을 가지고 오라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는 호치민의 코리아타운이 품흥이라는 지역이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과거 호치민의 한인타운은 공항 근처 탕문거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지역에 많은 한인식당과 이발소, 마사지업소가 있지만 가족 단위로 이민으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자들이 많기에 자녀가 있는 한국 교민들이 품융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며 한인타운이 품융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2000년대 초까지 탁론거리가 한인타운이었을 때 엄마 혹은 아빠의 손에 강제로 이끌려서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게 되는 여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싫은데 돈을 위해 그 돈도 본인이 쓰는 것도 아닌 일은 딸이 하고 돈은 부모가 버는 그러한 구조의 행위였죠. 딸 자식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여러 명 전부를 윤락업에 종사를 시키고 그 행위를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부모들과 심한 경우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윤락업에 종사하게 만들어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출근할 때마다 돈을 벌어오라고 응원하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딸이나 자기의 아내를 돈을 벌기 위하여 이렇게 음지로 내몰아버리는 행위 만약 당사자인 딸이 떡이 좋아서 그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이고 본인의 직업을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율락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제로 일을 하고 그돈 또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부모를 위해 다혼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과거 베트남 전쟁 이후부터 베트남의 서남부 지역 즉 베트남 지도를 펴놓고 7시 방향에 위치한 지역에서 생겨나게 되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집안이 아닌 본인의 엄마가 윤락업에 종사하여 가족들을 먹여살린 집안의 경우 그의 딸 또한 아업을 이어받듯이 윤락업 종사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경험을 통해 남자들에게 돈을 얻어내는 법을 딸에게 전수하여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는 식의 어시스트를 메신저를 통해 하게 되죠 그러한 시스템이 세뇌교육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또다시 본인이 빨리 딸을 낳아 은퇴를 하고 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유호식을 하며 살아가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바로 잭팟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베트남보다 GDP가 10배 이상 높은 국가의 사람은 물론이고 가정폭력도 압도적으로 적은 국가에 베트남의 민법에 대해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베트남은 원래 이래 라는 치트키를 써서 남편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으니 말이죠. 베트남은 원래 떡을 먹을 때마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준다는 뻥을 치며 그것이 베트남의 문화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우기면 그거를 고지곳대로 믿는 호구가 있으니 그 방법이 그러한 부모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어 자기 딸에게 전수를 시키게 되고 그 기술을 전수받은 딸은 그 방법으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 다시 친정에 보내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베트남 여자와 연애를 하는 남자들의 경우 대부분 여자의 핸드폰을 볼때 다른 남자와 채팅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또한 베트남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남자와의 채팅을 확인하는 것보다 그 여자의 부모님과 채팅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본인이 설계 당하는 중인지 아닌지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본인이 베트남어를 몰라 해석이 안 된다 하면 그 내용을 캡처하여 본인의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고 그 보낸 내용을 아래 설명에 나온 저의 페봉 메신저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